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얻기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네 모험가님 이제 며칠 뒤면 칼페온 연회죠 이 칼페온 연회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칼페온 연회 특별 출석부입니다 기간은 12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매일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로그인만 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아이템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1일 차에는 심연 장신구 개짝 1개, 또 2일 차에는 심연 유물 상자 2개, 3일 차에는 6세대 반려동물 상자 1개, 4일 차에는 아리엘리의 파편 1,500개를 받아볼 수 있고요. 5일 차부터 시작해서 6일 차, 7일 차에는 칼편년의 기념 행운 3점 10회권을 각각 한 장씩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 보실까요?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칼페온연의 그림 조각 맞추기 이벤트 기간은 12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전 세계 모험가님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칼페온연의 예술제 출품작들로 마련된 그림 조각 맞추기 이벤트 먼저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에 가져오게 됐는데요. 수상작은 칼페온연의 당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마저 이벤트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일 그림 조각 맞추기 열쇠를 하나씩 획득할 수 있고요. 열쇠로 그림 조각 맞추기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림 하나를 완성시킬 때마다 그림 조각 상자 한개를또 최초 세번째 완성에는 플러스 상품 종합세트 7일짜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상품 종합세트 안에는요. 전투 플러스 7일, 생활 플러스 7일, 흑정령 플러스 7일, 영지 관리인 아이린 계약서 7일이 있습니다. 그림 조각을 맞춰서 출품작들도 미리 확인을 하고 이벤트도 즐겨주세요.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세 번째 이벤트 연회 음식을 준비하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연회 기간 동안 칼페온에 찾아오시는 모험가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의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검은사막모바일에 접속을 하시면 해당 이벤트 의뢰가 자동으로 수락이 되는데요. 이벤트 기간에 의뢰를 모두 완료하면 칼페온 연회 기념 행운 상점 10회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의뢰가 자동으로 수락이 돼 있으니까요. 의뢰창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이 칼페온 연회 기념 행운 상점 10회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칼페온 연회 기념 행운 상점은 칼페온 연회가 시작되는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요 다가오는 새해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벤트에서든 칼페온 연회 기념 행운 상점 10회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으로는 시면 태고 어둠의 룬 상자, 혼돈 장비함, 루트라곤 장신구 세트 상자, 7세대 루돌프 여우등록증 상자, 태고 주무기와 보조무기 선택 상자 등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세요. 단, 해당 상점 이용권은 캐릭터 레벨 60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네 번째 이벤트, 칼표현의 특별 임무! 기간은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바로 칼표년의 당일 예정이며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매일 접속 유지 60분에 영지성장 상자 100개, 매일 접속 유지 90분에 광원석 파편 1 만개, 매일 접속 유지 150분에 혼돈의 결정 100개를 받아볼 수 있고요. 또이 접속유지 임무를 20회 완료하시면 칼편년의 특별상자 1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칼편년의 특별상자는 이름대로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혼돈 장비함 1개, 심연 태고 어둠의 룬 상자 1개, 루트라곤 장신구 세트 상자 1개, 7세대 루돌프 여우 등록증 상자 1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특히나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도 오늘 이벤트 소식이 조금 더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